엘소드야! 난... 누워라고 노아... 해... 어차피 곧 잊어버리겠지만... 근접무기인 시쿨로 적을 견제하고, 그림자의 힘으로 마무리를 짓지. 그 이상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네. 에이, 곧 잊어버리겠지만 근접무기인 시쿨로 적을 견제하고 그림자의 힘으로 마무리를 짓지 그 이상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네 곧 잊어버리겠지만 근접무기인 시쿨로 적을 견제하고 그림자의 힘으로 마무리를 짓지 그 이상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네